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드라마 내 눈의 콧각지에서강은호 역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는 박신우입니다. 제가 극 중에 외래 진료가 있어가지고 외부로 촬영을 나왔어요. 제가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병원은 원래 세트장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외래 진료가 있어서 외부로 나왔어요. 그래서 야외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촬영을 들어가야 되니까요. 옷을 먼저 갈아입고 이따가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나혼 자리 가. 된다니까. 나은자지자 가. 왜 따라와. 은 가. 나쁘지 않나혼 자리 가. 나쁘지 않나은혼 자리 가. 나쁘지 가. 왜 따라와. 다들 가. 는내지이안갈수 있어요? 하이, 큐. 큐. 마음이 예쁘네 예쁜 마음 가. 지은리 가. 자 가시오. 서서 와. 네. 한 발짝 움직면 되는 거야? 네. 한발움이면 그럴래? 네. 가자. 네, 오케이요. 네, 시작합니다. 네. 아. 이게 제일 무겁다요? 자, <웃음> 아,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강이씨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 여기서 놀라는 게 맞지 않나?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말을 듣고 여기서 놀라는 게 맞지 거기서 놀라는 게 맞지 아이. 아이.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오늘의 촬영이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어, 오늘 촬영했던 내용은 드라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 강경윤 씨가 강막 이식을 받았어요 근데 강막 이식을 저의 정말 친한 친구에게 받았는데 그 친한 친구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저 강은호가 이제 알게 돼서 약간 충격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추후의 스토리는 아직 대본이 나오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본이 나오는 대로 그 역할에 몰입해서 더욱 더 열심히 집중력 있게 촬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분방 사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정말 추워요. 오늘 같은 경우도 정말 칼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이 최우선이니까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